암수 들어갔습니다 노란색이었어요 자. 나이스 2번 암수 오, 네. 어? 네 어? 감사합니다 3번 암스요 에텔 조심 스페이드 끝나고 4번 암스 트라이게요초 음. 안타요? 네. 왔어요. 무력 후 추고 예. 노란색 내려오면 2번 함수야. 오, 어, 네 okay. 이쪽? 오른쪽 안전. 일곱시 위험합니다 <웃음> 이 4번 남수야? 음, 음, 음 음, 폭탄 뒤 폭탄 Bad. 이건 메이가 확실히 압도적으로 좋다 그럴까요? 워로드 파티이기도 해서 그죠 네. 요느낌이 제일 좋은데 약간 오버딜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들리면 빡빡이 파이팅 디보기 이제 메두사 안 나옵니다. 저까지 <웃음> <그쪽까지> 집중. <웃음> 4번 함수요. 네. 네. 네. 다음 패턴에 추가 올릴게요. 네. 다음. 네. 올릴게요. 주걱은, 아, 정말. 기대껏 받을게요. 네. 비둘기 조심. 비둘기. 3번 함수 이어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자, 후반에 혼란인 보편이 쿨 보이니까 골고루 있는게 날듯 마지막 네네네 네, 네. 피하는 거부터 천천히 피하고 딜하셔도 돼요 요거 끝나고 나이. 1번 함수 들어갈게요 아 슈바 아 살았 살았어 들어갔어요? 맞춰서 네. 들어 그거지 아! 방구조심 찐물 때 죽어요 물이 넣어? 물이 넣어? 찐무 2번 암수요 탈카예요 바꿔 끓 다이아부터 지울게요.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다음에 네. 그거예요. 그거. 맨 스페이드. 오른쪽이에요. 오세요. 맨 오른쪽 스페이드 네, 스페이드. 여기 스페이가. 하나, 여기 하나. 어디죠? 스페이 하나. 맨 왼쪽, 맨 왼쪽 달릴 준비, 달릴 준비. 달려 아, 오케이, 됐 됐. 오케이. 여, 끝나면 홀라니, 맘수. 아예, 예, 혼란이면서 워로디이나주놔둬놓을게요 하나, 네, 아, 털었어요. 오케이, 어, 맞을게요. 네. 아래쪽으로 혼란이 마지막 감소 아끼시죠. 저아래쪽개새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추 야, 에루, 에에르 라니 맘스 한번아푹 네. 올릴게요 응. 카드 네. 주사위 저예요. 트레어트다이이스나이스추 나이스. 올릴게요. 네. 오른쪽 안전. 살아서 봬요 천천히 앞뒤 쿠프 앞뒤 조심. 긍공은 아요. 나보다 암스터치. 에라이스. 에테리스. 에에라이에테르있에테에 조심. 장 에테리스. 에테에테르스에테스에 저 각성기 10, 10초 거든요. 네, 좀만 이렇게 요쭉쭉쭉쭉쭉네 네, 가시죠 쭉쭉쭉쭉 네, 가시죠. 아무것아 혼란이 또어어 오유. 됐어. 맞아다 보냈나? 네. 스페이스. 스스 스스. 아닌데? 아니. 아니다다다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발. 또? 어, 다행. 와, 하나가 아니었어. 어, 와, 저도 왼쪽 안전 왼쪽? 니나 본거 보고 던질게요 암수 저희 마지막이죠? 저 하나도 없어 이제 오케이. 아, 게이지 압도적이네 이거 저희 맞으면 안돼요 변신함 나이스 제발 뒤져라 후투라 <목소리> 괜찮아. 어차피 10초 남았어. 될거면 될거예요 나이스! 굿잡! 아 뭐야! 창술형 <목소리> 마지막 누플 뭐야? 뭐야! 여기 뭐야? 다 잘해놓고 잘해 <목소리> <목소리> 마지막 <여기> 뭔데? <목소리> 잠깐만, 나 이넴은 솔직히 저 공부가 너무 안 돼있긴 하거든요. 자, 이넴 아, 저, 저, 저... 저... 찍먹으로 유튜브 좀 보고 장실 좀 가져오시고 약간 저희 선행학습 네, 좀 네, 하고 갈까요? 네, 라인시죠? 11시, 10개, 11시까지.